좀냅 두고 아, 또 왔다. 이대베 아무튼 6,000원만 수제만 수 있기 때 괜찮은 수제만으로 괜찮은지 이거요이대베논 <웃음> 앰플이요. 얘는 일단 망이에요. 까망이. 까맣다고 해서 그냥 까망이, 까망이로 지었고요. 그다음에 얘는 푸들 건이 건강하게 자라라고 얘는 번이라고 지었어요. 어, 망 들어. 그 이데베논 앰플을 6천 원 만날 수제 만날 수. 저도 그 영상을 어그제 어젠가 오늘 아침에 그게 누 어떤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아... 일단 이데베논을 그걸 만든다는 것라고 <웃음> 하는데 이데베논 자체가 피 이렇게 공기에 닿거나 물에 닿으면은 비타민 C가 산화되는 것처럼. 상태가 변하거든요? 근데 그걸 수제로 만들면은, 음, 글쎄요, 그거는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일단, 일단 원료상에 가가지고 저도 한번 이제 볼 예정인데, 저도 그걸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 봐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화장품 섞어 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문도 오고 메일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대베논 얘기도 하면서 여러가지 화장품 섞어 쓰기 같은 거 한번 얘기하는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대베논 같은 경우는 제가 성분 이야기로 이제 최근에 올렸거든요 성분 이야기로 최근에 올렸는데 이대베논 같은 경우는 항산화 성분이에요 항산화 성분이어서 이제 어떻게 말하면 최신 기술? 최신 성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레티놀 크림 많이들 아시죠? 레티놀 크림, 예, 눈가 주름 미세하게 생긴 거 펴주고 예 눈가 주름을 미세하게 미세하게 펴주고 하는 레티놀 크림이 있어요 근데 이데베논 같은 경우는 어, 레티놀크림 같은 경우는 사실 피부에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인데 이데베논 같은 경우는 어, 눈, 일단 자극이 없어. 저자극이요. 저자극. 저자극이라서 일단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왜 조금만 뭐만 써도 이렇게 얼굴 빨개지고 트러블 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도 노화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주름을 관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데베논 성분 자체는 그런 민감성이나 예민하신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안티에이징으로 쓸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제, 항산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안티에이정, 안티에이징이죠. 덜 늙게 피부를 덜 늙게 해주는 거고 수분 공급도 탁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데베논 앰플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랩노에서 세럼도 나오고 하더라고요